말해줄 수 있니 어떻게 장난감이 그 만들어지는지? 네. 그뭐뭐 하지만거든요. 이 제가 이제 확실한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성, 또뭐뭐에 대한 점, 약간의 그 대량 재료에서 만들어진 퀄리티 우리 삶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확실한 여지가 있긴 하지만, 되는 또한 필요한 한정로 만드는 걸로 많이 여지를 풀 심플, 어, 네, 그 자연의 재료로 네, 만들 여지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Your, your, your, your 어, 너의 그 아이들의 그 장난감 선택은 우리 데서 하나의 주어예요. 어, 보여지니 어, 그 충분한 대표곡을 연그 어, 자연의 재료인 충분한 대표가 보여지니, 그래서 이어 라동리지 디스크? 어, 이거 뿐만 아니 이러한 그 라블리터가 있 이어서 그, 이러한 장난감 뿐만 이, 이러한 장난감을 느낀대요. 그 좋은 걸느낀데 뭐뭐 할? Play w i 그, 니까이 키가요. 등사 이거 흥미가 연결되고, 리 둘이가 연결돼서 그, 드 뒤에 나오는 게최고였이에요 그래서, s h p l a y 그, 놀도 맞... 결합될 거 친구들 과뭐뭐머 아, 에서 아웃사이드 월드 에서 이거 이렇게 해줄뿐 만, 아 니라 그 데이 아웃사이스 어쿠스틱 농업 체육 니까 그것 들은 또한 워크 공동 강한 데뭐뭐머하 기에 지속 되 기에 라이트 타임 그생명의 음, 지속 되기 그리고, 이 부분 더많은것 들. 그래서 여기 까 지는 뭘말 하고 있 냐면, 그, 처음에는 이제 초년 장난감을 써야 된다고 말했고결국여기서 그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장난감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 예. 그거에 좋은 점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애들이 다자라올 뿐만 아니라, 생명이 길어서 많이 쓸수 있다고,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어특 별한 차이점, 네그뭐 냐면 어떤 출반하는 애플 투트노력을 그 출발하 는여트 벨트 모 양이 걸러 지기 위해서 더익스플러그 범위 를 오브 크로스퀘트 여러 가지 문 화의 범위 를그컨버리 c 인스 인스터 색스 의 이건 컬스 로스 카테고리 투 네이머 여기 까 지라고 슨 말이 냐 면요. 두 문화 밑에 예시가 나오는데 이두 문화가 있는데 그두 문화의 그, 어, 감정 표현이 같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이이스터펙 네. t 그거에 진짜 시화는 된 컬출 네. 그, 네. 네. 네. 네. 그 문화들은 좀스카펠고어그 감정이 같은 방법으로 같지 않다.